오늘은 베샤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샤멜은 그라탕이나 도리아나 스프나 이렇게 만들 때좀 쓰이거든요 베샤멜 소스를 처음에 만들기 전에 필요한 것은 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루 라고 하면 화이트 루, 브론 루, 브라운 루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소스는 색을 하얗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루를 만들고 그 다음 우유로 풀어준 후에 끓여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우유가 지금 200cc 입니다 버터가 20g 밀가루가 20g 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일단 올울수입을 한장정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나무주걱이 좀 필요합니다 나무주걱 히퍼 가정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히퍼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나 뭐 준비하면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팁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유심히 잘 보시면 뭐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러면 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불의 세기는 좀 약불로 해주세요 이게 버터가 타게 되면 이 색이 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좀 약하게 해주시고 일단 버터를 조금 넣겠습니다 시판되는 버터 중에는 가염버터도 뭐 있고, 무염버터도 있는데, 이렇게 무염버터를 쓰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성분 라벨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, 뭐 우유로 만들었는지, 아니면 팜유가 약간 섞였는지, 그걸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 100 거의 100%로 만든 버터를 항상 쓰고 있거든요. 버터는 최대한 불을 약하게 천천히 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베샤멜 소스로 파스타를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셔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림을 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룰을 좀 만들어 놓으면 스프도 이렇게 나중에 끓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양식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아주 약하게 이제 버터가 좀넣어주으면 밀가루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밀가루는 뭐뭐 뭐 중력도 있고 강력도 있고 강력도 있는데 그냥 뭐 중력분 쓰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쓰고 계신 네. 대로 불은 초보자들은 불을 약하게 좀 해주세요. 네. 이렇게 생각외로 이게 잘 타거든요. 이렇게 잘 저어주면서 뭐 네,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그, 소스라는 게 우리가 룰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만일 색을 조금 더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뭐 돈까스 소스에 들어가는 어 브라운 룰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 지금 색이 살짝 났는데 지금 일단은 어 지금 크림처럼 됐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유를 부어주겠습니다 이때 어 하나의 뭐 팁이라고 팁인데 이게 룰가 뜨거울 때 이게 차가운 우유를 부어줘야지 잘 풀립니다 또 반대로 뭐 내가 만들어 놓은 누가 딱딱할 때 그러면 뭐 우유를 데워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골잘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우유를 일단 부어주겠습니다. 일단 뭐한 번에 보다 상관없어요. 뭐 어떤 사람 보면 조금씩 푸는데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. 일단은 차노유 를꼭 써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히터기로 이렇게 어주세요히떠기요 하실 때는 최대한 색이 안 나게 하얗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거든요. 그 양이 워낙 소량이고 이렇게 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색이 조금 낫거든요. 그리고는 필요렸다면 나무주걱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올개수뭐한장 정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네. 어, 이런 룰을 푼 거는 이렇게 바로 먹어, 바로 불을 내리게 되면 이 밀가루 맛이 확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분이나 뭐 밀가루 맛이 없어질 정도로 좀 끓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먹었을 때 밀가루 맛이 안날 정도의 조리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냥 깔끔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금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이런, 이렇게 간을 좀해 주시고 소금간은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는게 좋거든요 어 그리고 후추는 백후추를 넣어주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만일 농도가 너무 좀 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물을 잠깐 넣으셔도 되거든요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런 끓이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면 이렇게 우유를 그렇게 많이 안 넣고도 끓일 수 있거든요 예,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게살, 크림, 고로게 같은 것을 하시려면 이것보다 훨씬 좀 대, 되게 해야 됩니다. 지금은 약간 뭐, 라자냐 정도? 지금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. 예, 그라탕 정도 농도가 나왔습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골튀김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요거부터 되게. 더 다운시켜야 되겠죠 더 졸여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맛은 밀가루 지금 맛이 다한 없어졌거든요 한 5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그냥 네, 좀 끓여주셔야 됩니다 어, 유의점은 이거를 뭐 농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바로 내리지 말고 한번 끓여주시라는 거최 그러겠습니다 네, 가 있거든요. 이런 소스는 꼭 한번 체 내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깔끔하게. 이렇게. 자, 소스가 완성됐습니다. 뭐 이제 경양식 위주로 조금 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뭐 혹시 경양식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